자기 너무 신나 자기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하하 <웃음> 자기가 좋아하는 에버랜드로 가야지 <웃음> 아우 에버랜드 에버랜드 <웃음> 자기야 빨리 가자 나 그거 티익스프레스 너무 타고 싶더라 자기야 <웃음> 우리 자기 겁도 없어 그거 얼마나 무서운데 자기야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 아 신난다, 신나 빨리 가자, 여보! 오, 자기야, 자기야, 너무자다 잠깐만 잠깐만 잠 자기야! 자, 잠깐만 저.. 저.. 야자야저야자뭐야저뭐야 자기야! 저, 저, 어? 뭐, 어? 여보 야자야 빨리 도망가야지 어? 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어, 난 살아야 돼 살아야 돼자 기름 다 넣었으니까 자 이제 가자 아이쩍 으잇 뭐? 야야야야내 코복이 너어제 탔어? 어? 진짜 아저씨 나쁜 사람이네요 아, 아이, 금쪽같은데 새끼들 다 버리고 이제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야 아저씨 아니 야야야야야 쿠바 야, 야, 야, 야, 어 아이 나부터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나네들 솔직히 무서워 죽겠어 어떻게 아이 어떻게 좀 해결해야지 아저씨 지금 그냥 가면 어떻게요 나랑 빨리 그 괴물 잡아 넣어요 그림 속에 아나 무서운데 진짜 아이 빨리 가요 안 그러면 진짜 아저씨 나 귀신 돼 가지고 등딱지 에 붙어 있는다 어허 알았다 알았다 아유, 나 진짜 무서운데 아이 옷좀 똑바라야 아저씨. 아저씨 완전 초보네 진짜. 아이 그 말을 너도. 아이. 근데 아저씨 그 괴물들을 소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어요? 아왜 없어 왜 없어? 네가 있잖아 네가. <웃음> 코봉이 네가. 개코바로훅 날려버려. 아이 지금 장난해요 지금. 근데 아저씨 도대체 그 괴기한 그림들을 왜 그린 거예요? 그 괴물들을. 아 나도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이 진짜 물어보지 마 나도 모르겠어. 아저씨 때문에 이사 다진 한 거예요 지금. 책임을 져야지 이 아저씨야. 뚜임막 아무튼 코큰 그림 그려야겠다 아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어디로 가지? 아 저기로 가야 되나? 아..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에이,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웃음> <웃음> 오른쪽이네요? 오케이! 오른쪽! 근데 너 되게 더럽다 조용히 하세요 아이 알았어 아저씨 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음산하죠 잘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말이다 이거 어? 왜 이러지 길이 하늘도 우정충하고 왜이런지 모르겠다 이거 어. 아 근데 잠깐만 저거 뭐예요? 어? 어 잠깐만! 스톱! 스톱! 어? 아저씨 저거 뭐예요? 어? 어? 어? 어? 저거! 내 새끼! 내 새끼! 브리치 워내 새끼! 내 새끼야 뭐야요 괴물이 정말 도망가요! 야야야 코방가 걱정하지 마 어? 쟤내 새끼니까 내가 알아서 해볼게 어? 자 자 아빠 왔어요 <웃음> 자 좋은 말할때 아빠랑 같이 집으로 가자 오호 아빠한테 그런 소리 내는 거아니야 오호 어디서 빨리 아빠랑 집에 가자고 이놈아 혼나 임마 아! 아빠가 잘못했다 꼬봐 내가 총을 준다니까 네가 좀쏴어 알겠어 잡아라 네 아, 총쏴 빨리 야아 저리 가아 저리 가간지럽다라 <웃음> 간지러워 어 아니지 건축 총알이 없어요까 저거를 해 사건을 봐도 아사건이 주세요 사건이다 이야 어떠냐 사건 맛이 <웃음> 그것도 간지러 아저씨 더센거 주세요 더센 거!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맞아안 돼! 자 이번엔 화염방사기 다라 각오해라! 이야! 아우 더워 아! 덥다 아저씨! 제 덥대요! 오! 음. 화염방사기 기름이 없어요 어떡해요! 그렇다면 지금 폭탄! 폭탄으로 가! 자 폭탄 맛을 받아라! 이야! 죽어라! 야너오자 던지는 거 지금! 잘 던지잖아요 지금! 너장다나 지금 눌로어다 눌러, 눌러야? 너 코로 던지는 거야 뭐야? 아왜 이렇게 그 안죽지해야 예? <웃음> 주방아 가운데다 던져 가운데다가 너? 아저씨 폭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요? 해안 되겠다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 마지막 보다 더 이상 널 용서하지 않겠다 마지막이다 굴지야 <웃음> <웃음> 너 마지막이다.